그 다음 음, 어, 어? 어? 다 야! 먹었네 <웃음> 음, 우리 조금만 더 시킬까? 어... 어 그래... 아 그래서 <웃음> 요즘 뭐하고 지내? 남자친구랑은 여전히 잘 사귀고 있어? 어 아, 아, 음... 그냥 뭐...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지 <웃음> 음... 딱 보니까 잘못 지내고 있구만뭘 무슨 일인데 아, 그게 사실은 있잖아 <웃음> <웃음> 어? 남자친구잖아? 어, 옷 가게에서 일한다더니 같이 일하는 가게 사람들이랑 같이 커피 마시고 있네 어, 이대로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도 좀 그렇고 면, 인사라도 들을까?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여자친구 있는 거 어차피 다할 텐데 아침 내가 간식으로 먹으려고 한 삶은 달걀도 있으니까 이거 같이 일하는 가게 사람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해야겠다 음. 준혁아! 뭐? 음? 아, 아, 그리고 안녕하세요 야 아. 아. 지금 가게 사람들 다 같이 있는데 하... 오... 우리 준혁씨 어머니이신가 보네 어... 어, 어 어머니요? 아 준혁! 뭐하나? 어머니 오셨는데 어차피 점심시간이니까 빨리 가서 어머니랑 점심 먹어 어... 보니까 뭐 도시락도 싸오신 것 같은데 아... 아... 아... 네 사장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야! 어머니! 아들 가시죠! 어... 어... 그럼 안녕히 계세요... 어... 음, 음. 야! 따라와! 진짜! 아이씨! 어! 음. 왜... 왜... 진혁아... 여기, 여기 왜 왔어! 내가 너살 뺄때까지! 내 주변 사람들 눈 뜨지 말랬지 내가! 아니 오려고 온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너가 보여서 그냥 지나치기도 좀 그래서 인사하려고 그랬지 아 몰라! 빨리 그냥 집에나 가! 나중에 연락할게! 아, <웃음> 근... 데 왜...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나 여자친구라고 말안 했어?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? 빨리 그냥 집이나 가라고! 쪽팔리니까! <웃음> 진짜 가만 안 둬! 여자친구가 쪽팔리다니! 에휴... 뭐... 일하는 사람들한테 연애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안 됐나 모르나...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... 응? 이젠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... 뭔가 그런 느낌이야... 난 아직 좋아하고 있는데 말이야... <웃음> 도도참 그런 애가 뭐가 좋다고... 응... 음. 아 근데 슬슬 가봐야겠다 남자친구랑 저녁에 보기로 했거든 그래 아 케이크 시킨 건 어떡하지? 어? 아 그래? 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네 <웃음> 남자친구 오기 전에 저녁이라도 해놓을까? 우리 남친은 내 요리를 제일 좋아하니까 감동받겠지? 어? 근데 집에 왜 음식이 있지? <웃음> 어? 어, 이상하다 이 시간에 남친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근데 너 여자친구 있다고 하지 않았어? 어떻게 생겼는데? 뭐지... 처음 보는 사람인데... 가족? 친 누나? 응? 아 하, 보여줄게 기다려봐 <웃음> 뭐야 대박! <웃음> 너는 되게 낮구나! 아, 무슨 소리야 내가 눈이 낮으면 너를 왜 만나겠어? 멍청아 어? 나를 만난다고? 뭔 소리야! <웃음> 너내 취향인데 너 나랑 사귈래? 너 여자친구 있잖아 하, 쟨 그냥 여자친구 아니야 그냥 밥해주는 그냥 엄마? 그 정도? 음... 헤어질 거라고 어... 그래도 난 여자친구 있는 남자는 좀 그런데 근데 왜 헤어지려고 하는 거야? 하, 사진을 봐봐 옛날에는 정말 괜찮은 애였는데 성격도 좋고 지금 물론 성격도 좋지만 하, 이 뱃살 보라고 이 퉁퉁한 팔다리 어 퉁퉁퉁한 팔, 팔다리? 진짜 나는 살찐 사람만 보면 질색이야 난 너처럼 날씬한 여자가 좋더라 아, 야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<웃음> 그럼 너그 여자애랑 헤어지고 나서 내가 갑자기 살찌면 나랑 안 사귈 거야? 당연한 거 아니야? 난 살찐 사람은 인간이라 생각 안 해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뭐 자기 관리도 다 능력이지, 나 인정해. 역시 너랑 나는 잘 통한다니까. 진짜 사랑해. 아 거참 생각 좀 해본다니까. 근데 나도 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. <웃음> <웃음> 먹는 모습이 귀엽고 이쁘다고 했으면서 나쁜 정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고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할거야 음... 못잡왔잖아 이제 더 이상 돼지랑은못 만나겠어 우리 헤어져 <웃음> 이런다 나... 아 그게 저는 준혁이 누나되는 사람이에요 그쪽은요? 어 정말요?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저는 여자친구예요아 그래요? 음... 되게 취향 변했네 우리 동생 아, 제 동생이 통통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쪽은 좀 말라서요? 어... <웃음> 아, 동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봐요. 우리 준혁이는 마른 여자 좋아해요. 되지 말고요. <웃음> 아 그거 다 거짓말인데 몰랐어요? 네? 제 동생인데 제가 모르겠어요. 걔 지금까지 통통한 애들만 만났어요. 아그전 여친 못 봤나 봐요. 그전 여친이라면... 아그전 여친도 물론 새집이 있긴 했는데... 어, 분명 준혁이는 새집 있는 거 싫다고 했는데요? 아 그냥 그쪽 마음씨가 마음에 들었나 보죠. 걘 확실히 통통한 거 좋아해요. 지금까지 여자친구 다 통통했고 어쨌든 제가 왔다는 거 동생한테 말하지 마세요 괜히 눈치 보일라 동생이 있었으면 그냥 인사했을 텐데 없는 집에 들어와서 여자친구랑 단독으로 마주친 거 알면 걔가 막 난리 칠 거예요 어네 우리 동생 많이 좋아해요? 어, 네 사랑하고 있어요 음 그렇구나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살이 찌기 전에는 조금 무리일지도 모르겠네요 어... 에... 에이... 아이 미안해요 아 내가 괜히 찾아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<웃음> 아... 아니에요 몰랐던 걸 알게 돼서 좋네요 남자친구한테는 오신 거 비밀로 하면 되는 거죠? 아, 네. 근데 뭐 준혁이도 없고 그냥 가볼게요. 아, 그리고 아 이거. 아 어, 쿠키네요? 제가 만든 쿠키인데 맛있어요. 준혁이도 좋아하는 건데 한번 먹어볼래요? 음, 음, 음 정말 맛있네요. 그쵸? 맛있죠? 더 있는데, 쿠키 다 주고 갈게요. 심심할 때 마다 먹어요. 어 말라도 진짜 너무 말랐다. 아, 어쨌든 잘 있어요? 아 그냥 기증으로 들어요.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. 음... 음 네... 음? 준혁이가 살찐 여자를 좋아하는데 억지로 날 사귀고 있다고? <웃음> 음. 자기야, 나 일하고 다녀올게. 응, 자기야. 응, 음 어? 음 응, 음다음쁜음이음 번호나 음 어? 볼까 응, 기요 어? 준혁이니? 너, 너 미, 호너 엄청 예뻐졌다 어... 어, 그래? 예전에는 미안 널뚱뚱하고널 그렇게 구박하는 게 아니었는데 어, 혹시 괜찮다면 나랑 다시 사귈래? 너 진짜 너무 예뻐서 어... 미안 난 그다지 뚱뚱한 남자는 관심 없거든 그리고 너나 버리고 바람나서 만난 여자친구 있잖아 어쨌든 그 여자친구랑 오래오래 사귀어 난 간다 으, 으, 으. 에이, 미호 진짜 너무 예뻐졌다 다시 사귈 수 있는 방법 없을까? 마음도 참 착한 아이였는데 에휴... 아, 어... 아이씨 야! 야! 야너 돼지냐? 왜 이렇게 먹기만 해 너도! 아휴 됐다 이씨! 에휴. 난 진짜 너같이 뚱뚱한 여자랑은 같이 사기 싫어! 뭐래? 살이 네가더 많이 쪘거든? 그 쿠키라 내놔! 아이아이 아이.. 나도 먹어야 돼! 나도 배고프다고! 아.. 나.. 나.. 나.. 이 쿠키 뭔데 이렇게 맛있는 거야? 음.. 음, 음. 아! 비켜! 내꺼야! 아이! 내야네가 음, 음, 음. 먹는 그 쿠키는 운동선수들이 급하게 몸무게를 많이 찌울 때 먹는 쿠키라고 이제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! 하. o h a y